자, 인산철 배터리 Q&A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영화에서 충전해도 됩니까? 영화에서의 충전, 겨울에 충전해도 되냐고요? 자, 인산철 배터리, 리튬 배터리는 일단 원칙상 영화에서 충전을 하면 손상이 됩니다. 좀 들어보셨나요? 납배터리는 영하 20도에서 충전해도 괜찮아요. 근데 리튬 계열 배터리는 영하에서 충전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안되는건 아닙니다. 왜 안되냐고 하냐면 고객 구입주의로 망가질까봐 일단 영하에서 충전 무조건 하지마라 그러면 편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안되는건 아니고요 어느정도까지는 돼요. 어느정도까지 되냐 배터리 셀 자체 표면의 온도 셀의 온도 영하 10도까지 0.1C 0.1C로 충전해도 괜찮습니다. 0.1은 뭐냐 내배터리 용량이 100이라면 10A로 충전해도 되는거예요내 배터리 용량이 200A다. 0.1C 20A로 충전해도 됩니다. 그리고 영하 20도까지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까지 0.02C 네, 왜? 배터리 용량이 100A다 그러면 0.02A 2A로 느리게 충전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 영화에서 충전하지 말라는 건 영화가 되면 화학 반응이 느려지고요. 화학 반응이 느려지고 확산 속도도 느려져요. 그래서 충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학 반응 느린데 계속 전기를 딥다 꽂으면 고. 접전부분에서만막 충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도 낮은 전류로 충전하는건 괜찮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충전기 용량을 0.1C로 권장해드립니다 200A 공배하시면 20A 쓰세요 왜냐 그것 쓰면 영하 10도까지 괜찮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웬만한 강추위가 아니라면 배터리 셀 표면의 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얼마나 처박아져도 되는가 보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게 보관했을 때 손실되는, 디스차지 되는 양입니다. 보통 온도 몇도에서 보관하시죠? 25도라고 해볼게요. 25도 보라색이네요. 12달 보관했을 때 전력 손실 10% 안됩니다. 즉그 특별한 대기 전력이 없다면, 대기 전력이 0, 0이라면, 인산철 파워뱅크 반쯤 충전해가지고 1년, 2년 놔둬도 문제 없습니다. 1년 정도. 2년? 2년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고에서 보관할 때 보면, 최대 2년 동안 보관된 게 나오는데, 걔네들도 전압은 3.2V 이상입니다. 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나왔습니다. 밸런스란 무엇인가? 자, 가운데 그림이 밸런스가 망가진 파워뱅크의 그림입니다. 밸런스가 망가졌다는 건 뭐냐? 각셀의 전압 차이가 생긴 것을 뜻합니다. 자,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볼게요. 어느 배터리 전압이 가장 높나요? 2번 배터리 전압이 낮, 높아요. 어느 배터리 전압이 가장 낮나요? 4번 배터리 전압이 가장 낮습니다. 이 배터리를 충전시켜볼게요. 충전시키면 이런 결과가 됩니다. 2번 배터리가 가장 먼저 완충이 되겠죠? 나머지 배터리들은 충전도 안됐어요. 근데 BMS는 2번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전을 차단합니다. 내가 100A짜리 가지고 있어도 80A밖에 충전이 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전을 시 켜볼까요? 방전 방전을 시켰더니 이번엔 4번 배터리가 말썽해 4번이 다 방전됐죠 그럼 BMS는 4번 배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방전을 컷합니다 자 충전했을 때 충전했을 때는 가장 전압이 높은 배터리 때문에 방전했을 때는 가장 전압이 낮은 애 때문에 제 용량을 다못쓰는거예요이 배터리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못쓴다? 가장 높은 애와 가장 낮은 애의 차이 이만큼 그림으로 보면 40%네요 지금 이 상태는 배터리 용량의 40% 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 전압을 맞춰주는 걸 밸런스 충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해서 셀의 성능이 저하된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셀 망가진 거 아닙니다. 그냥 전압이 어떤 이유로, 언제 흐트러지자? 사실, 파워뱅크 가지고, 뭐, 전기 매트 100W? 그 정도 돌린다. 그 정도 돌리는 건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써도 밸런스 그대로 유지합니다. 전압 차이 안 생겨요. 근데 언제 떨어지냐. 배터리에 무리가 갈 정도로 전기를 땡겼었을 때, 인버터 걸어가지고 헤어 드라이기 썼을 때. 자, 배터리에, 보통 인산철 배터리 방전은 지속방전 일시에요. 그 지속방전 능력을 넘어가가지고 배터리를 쓰게되면 출력을 쓰게되면 어떤 배터리는 와 자기 내요 일시 어떤 배터리는 못내요 못내면 딴 배터리가 더내줘야돼요 그때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밸런스 천천히 무너지잖아요 갑자기 무너져큰 출력 썼을때 자 그럼 무너진 밸런스를 맞추려면 뭐가 필요하냐 장비가 필요합니다 왼쪽 이가윤나구라는거고요전 요거 써요 왜 쓰냐? 쓰기 편해서. 용량도 세고요. 이건 iMax의 왼쪽 아래는 그리고 오른쪽에 ISDT라는 것도 있습니다. ISDT는 너무 민감해요. 고장이 잘 나고. 연결 한 번만 잘못해도 슉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1 2볼트 파워뱅크를 가지고 있다면 파워뱅크에 여기 5핀 밸런스선이죠? 밸런스선을 이용해서 셀마다 전 밸런스선을 연결해 줘야 돼요. 자, 셀 4개인데 왜 5핀이냐? 배터리를 보죠. 셀이 4개면 플러스 마이너스고 그런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위차이가 있는 단자는 5개입니다. 전위차 전압차. 처음에 시작해볼까요? 어딘가는 처음에 시작하면 0볼트일거예요 마이너스 시작해볼까요 0볼트. 그 다음은 하나 3볼트라고 가정해봅시다. 3볼트 6볼트 9볼트 12볼트 0 3 6 9, 12, 몇 개죠? 다시 0, 3, 6, 9, 12 전이 차이가 나는 포인트가 다섯 포인트가 존재해요. 그 포인트에 하나씩 연결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자, 그럼 어떻게 연결하냐. 여기 빨간 선 있죠? 빨간 선을 플러스 출력이 나오는 단자에다 연결하고 나머지 까만 선을 순서대로 마이너스에 연결하면 다섯 개포인트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밸런스 충전기에 꽂아서 쓰면 돼요. 말로 하니까 되게 쉽죠? 자, 그리고 요거 IMAX. 아이맥스. IMAX는 드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밸런스 충전기 좋아요. 근데 인산철 배터리는 못 씁니다. 왜냐? 용량이 너무 적어요. 1A 해봤자. 원래 이 밸런스 충전이란 건 드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 아까 제가 배터리의 밸런스가 언제 무너진다고 했죠? 자기 출력 이상으로 전기를 끌어낼 때, 뿜어낼 때, 고출력을 쓸때 밸런스가 망가집니다. 자 드론 한번 완충하면 8분 돌립니다. 아주 고급 드론도 15분이 끝이에요. 8분 8분 동안에 자기 용량을 다배터내는 거예요. 배터리가 그래서 드론은 10번만 날려도 밸런스 충전을 해줘야 돼요. 네 캠핑용 파워뱅크는 사실 1년 지나도 밸런스 멀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퀄라이저, 요걸 이용해서 요걸 달아두면 밸런스가 망가지지는 않아요. 밸런스 충전이 귀찮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사실 이거는 인산철 배터리용이 아니에요. 낫배터리용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고 배터리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싸니까. 배터리, 낫배터리 재생해가지고 파는데 많아요. 그렇게 서 서로 다른 배터리 가지고 어디에서 쓰냐. 고비 사막 같은 데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걸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가져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인산철 안 써요. 낫 배터리, 펜낫 배터리 수리, 수리한 거막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쓰는데 거기에 쓸때그 배터리를 연결하면 전압자 발생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낫 배터리 전압 맞춰주려고 탄생한 제품이에요. 서로 다른 상태의 배터리를 혼용해서 쓸 때요. 이 제품은 무엇을 하냐 전압이 높은 배터리에서 낮은 배터리로 전류를 흘려보내요 그 BMS나 밸런스 회로같은 경우는 배터리에서 배터리로 전기를 보내지 못합니다 충전과 방전을 할때 전기를 태워요 그래서 들충전되고 들방전되고 그걸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춥니다 전압을 맞춥니다 근데 얘는 전압이 높은 배터리에서 낮은 쪽으로 전기를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배터리 간의 전압 차이가 많을 때는 엄청나게 잘 보내요. 근데 전압 차이가 적으면 못 보냅니다. 조금 밖에. 그래서 물론 그런 의견이 있어요. 전압 차이가 적은 인산철 배터리에서는 효용이 없다. 그런 의견 분명 히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게요. 저람이 3.2V 부터 아까 3.3V 사이였죠? 그 구간에서는 얘는 거의 작동을 안해요. 근데 얘가 언제 작동을 하냐 과충전 되는 배터리가 하나 있다. 걔는 걔만 딴 배터리 3.3V인데 걔만 3 5 3.6V 올라갑니다. 그때 얘가 힘을 발휘해요. 3 5 올라가는데 끌어 누르면서 계속 딴 쪽으로 전기 를 보내요.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요? 0.001까지는 못 맞추죠. 당연히요. 근데, 적어도, 어느 정도 전압 차이는 계속 유지를 시켜줘요. 제가 측정해보니까, 0.01V, 0.01V 차이까지는 유지를 시켜줍니다. 적어도, 이 제품 하나 달면, 칼같이 0.001V까지는 밸런스를 못 맞추지만, 적어도, 과방전, 과충전 되는 셀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안전장치로도 매우 괜찮아요. 다음에 BMS BMS란 무엇인가? BMS는 배터리 보호 회로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BMS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이 아니잖아. 모니터도 없고 사실 뭐 그럼 아닌가 보죠. 근데 그냥 BMS라고 불러도 되고 배터리 보호 회로라고 불러도 됩니다. 사실 여기 모니터 달아봤자 별거 없어요. 그 진짜 BMS라는거 구해가지고 써봤는데 그따지 이게 더 좋던데요. 자 BMS는 첫번째가 하는 일이 자각 셀에 측정선이 연결됩니다. 각 셀에요. 측정선을 연결해서 셀의 전압을 측정해요. 첫번째 임무. BMS의 하는 일. 과충전과 과방전으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합니다. 배터리, 과충전, 과방전만 안 시켜도 인산철 배터리는 아까 뭐했죠 2,000회.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인산철 배터리 완충 전압은 3.65V, 방전 전압은 2.5V, 2.2V까지도 괜찮아요. 2.5V입니다. 이 제품은 하나의 셀이 4개 셀중에 하나의 셀에 3.5가 되면 충전을 막아요. 그리고 하나의 셀 중에서, 하나의 셀 2.5 딱 찍는 순간, 방전을 막습니다. 락이 걸린다고 하죠? 배터리를 보호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기능, 배터리 밸런싱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냐. 자, 충전하고 방전될 때 전기를 열에너지로 바꿔요. 저항을 이용해서. 그래서 전압을 맞춥니다. 배터리. 근데 그 밸런싱 충전량이 0.1A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200A까지는 얘가 밸런스를 충전방전 충전방전하다보면 맞춰요 근데 그 이상되면은 못 맞춥니다 그 이상되면 이퀄라이저를 다는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의견입니다 그리고 200A 미만이다 이퀄라이저 필요없어요 얘가 0.1A로 맞춰줘요 그정도로도 자 BMS를 안통하면 어떻게 되냐 BMS 연결을 잘못한 예인데 충전을 바로 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배터리 어떻게 됐죠? 배터리가 부풀고 부풀다가 가스 분출하고 가스 분출하고요. 팝콘처럼 터지진 않았네요. 이런 사고가 납니다. 꼭 BMS를 사용해야 합니다. BMS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필수예요. 자, 근데 BMS 쓰다보면 락이 걸립니다. 언제 락이 걸리냐? 충전하다가 고전하게 되면 충전락 방전하다가 저전하게 되면 방전락 두가지가 걸려요. 충전락은 문제 안돼요 그냥 충전기 빼면 락 풀려요. 전기 조금 쓰면 그리고 방전이 됐을 때도 대부분의 경우 한전 충전기를 딱 연결하면 BMS는 락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캠핑카는 락이 안 풀려요. 왜안 풀리냐? 배터리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인버터, 캠핑카 직류전원, 태양광, 주행 충전기, 또는 주행 충전기 통해서 납 배터리. 이런 게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연결되어 있으면 충전기를 빡 꼽아도 전기가, 충전 전압이 유지가 안 돼요. 충전 전압 14V 이상이 딱 해야지 들어가야지 BMS 락을 해제시켜주는데, 14V 들어가지 않고 딴데 전기를 뺏기니까 13V대로 뚝떨어져 충전기 전압이. BMS가 락을 안 풀어줍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연결을 다 끊어야 돼요. 배터리에 <웃음> 연결. 인버터. 캠핑카 직류전원. 태양광. 그리고 주행충전. 다 끊고 순수하게 배터리만 연결된 상태에서 충전기를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안된다. 그래도 락이 안풀리면 어떻게 되냐면 충전기나 태양광을 자 BMS를 충전기를 태양광 이거 잘못 적은거에요 태양광? 태양광이라고 해도 돼요 BMS를 통하지 않고 전선을 통하지 않는 전선으로 배터리에 직접 마이너스극에 연결해서 짧게 너무 오래하면 안좋으니까 1번정도 충전을 시키면 각셀전압이 3V 이상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BMS가 락을 풀어줍니다. 락 해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쉬운거 락 해제 방법 더 쉬운거 하나 진짜 쉬운거 있어요. 그 전선 쪼가리 하나 있죠. 그거가지고 BMS 보면 다시 BMS를 볼까요? BMS 자 BMS 한쪽이 P- 출력입니다. 파워 한쪽이 BT- 배터리 쪽입니다. 이두선을 쇼트를 시켜주세요. 쇼! 불꽃이 빠짝 하면서 락이 풀립니다. 쉬운 방법이 있죠? 또 듣는 질문 다른 배터리끼리 연결해도 됩니까? 자 인산철 배터리 웬만하면 번장하지 않는데 그냥 원칙만 알려드릴게요. 아, 원칙? 그냥 결과만 알려드릴게요. 다른 배터리끼리 다른 종류의 인산철 배터리끼리 연결해도 됩니다. 근데 연결하실거면 연결할때 안좋은게 뭐냐면 내부조항이 틀려가지고 밸런스 쓰다보면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뭐 밸런스 충전 계속하면서 쓰시면 돼요. 아니면은 여기 파란 배터리가 있고 하얀 배터리가 있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게 파란 배터리고 내가 새로 산게 하얀 배터리다. 그러면 파란 배터리 하얀 배터리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먼저 파란 배터리 분해를 다 푸세요. 그런 다음에 파란 배터리와 하얀 배터리를 한 쌍씩 정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하면 새로 만들어진 배터리 4덩어리가 네 내부 네 정이 거의 동일해집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연결할 땐. 연결할 땐새것와 혼것 다른 배터리를 다 분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모양의 덩어리를 만들자. 그리고 파워뱅크 완제품을 병렬을 연결해도 되냐? 네. 됩니다. 배터리라는게 뭐 단자 보면 그냥 전기 내뱉구 받아들이고 안하잖아요. 완제품 병렬로 연결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단 연결할 때 주의사항 하나 내가 먼저 가지고 있던 파워뱅크가 13.3V였다. 새로 산거 가능하면 13.3V 소수점 하나까지는 맞추고 연결을 해주세요. 안그러면 전압이 높은 배터리에서 낮은 배터리로 전기가 너무 많이 가면서 BMS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셀은안망가지더라고요 수명은 약간 줄겠죠? 다음 인산철 배터리와 납 배터리를 연결해도 됩니까? 자, 결론 연결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뭐 주행충전 연결해서, 그, 원리로 들어가 보면 주행 충전기 사용하는 게, 릴레이식 주행 충전기 사용하는 게두개 연결해서 쓰는 건데요. 그리고 저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실험을 해보니까.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 결과, 인산철 배터리에 단점이 아까 뭐라고 했죠? 출력이 약하다. 그게 보강이 되더라고요. 납배터리랑 인산철 배터리랑 딱 연결시키니까, 출력도 좋아지고, 뭐, 인산철 배터리 큰 영향은 없어요. 단, 충전할 때 인산철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면 인산철 배터리는 괜찮아요. 근데 아까 납배터리는 어떻다고 했죠? 납은납배터리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배터리에요. 사용할 때 가스도 생깁니다. 인산철은 괜찮은데 납배터리가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연결 한번 해놓고 안 끊으면 돼요.